애니몰로 TV 네 안녕하세요 60초 열대의 상식 3편 구피 편으로 돌아온 애니몰로의 DK입니다 우선 3편에서는 구피 치어들을 아주 잘 잡아먹는 열대어 탑5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번째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베타를 선택을 했는데요. 베타 스성 자체가 천천히 움직여도 이 먹이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돌면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다가 한번에 일격 필살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탁 해서 꾹꾹꾹 하면서 삼켜버려요. 수조 이쪽저쪽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구석구석을 다 다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두번째는 엔젤피쉬입니다. 엔젤피쉬도 베타와 비슷하게 이것저것을 관찰하면서 다니고요. 이런 먹을 대상이 생기면 지켜봤다가 이렇게 쪼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위에 엔젤피쉬를 랭크시켰습니다. 세번째는 구라미입니다. 구라미과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냥습성은 베타나 엔젤과 비슷하지만 수조 이쪽저쪽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보통 상층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피 치어들이 생존할 확률은 앞선 두 개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3위의 랭크를 시켰습니다 1,2,3위 랭크된 이 베타, 엔젤피쉬, 구라미 요 세종은 사실 생존률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부종인데요 우선 바보종이 잉어과인거 아시죠 이파이팅 넘치는 작은 잉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고 날렵하기 때문에 느리고 힘이 없는 구피치어들이 도망갈 틈이 많이 없고요 바보들이 보통 중하층에 있기 때문에 바닥대 사이나 이렇게 숨어있어도 잘찾아냅니다뭐 지나다니면서 나무를 치거나 뭐 이렇게 치면 치는 소리에 또 구피치어들이 놀래잖아요 그럼 떠오른 거를 이렇게 잡아먹고 하지만 중상층에 떠있는 구피치어들은 거의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4위에 랭크를 시켜봤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테트라 중에서 입이 큰 친구들입니다. 세종을 제가 한 번에 묶어봤는데요. 몽코샤, 블랙테트라, 콩고테트라 이 친구들이고요. 중상층에 머물기 때문에 구피치어들이 이렇게 하층에 내려와서 구조물 사이에 이렇게 숨어있을 경우에는 생존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5위에 랭크 시켰습니다. 내 네, 6, 0초열대 상식 3편 구피치어를 먹는 탑5 알아봤고요. 저는 4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몰 로우 티비